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앤 디스크리트 팀의 정주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데모는 에이스팩 모듈을 사용한 산업용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본 데모에는 컨버터, 인버터, 브레이크 토폴로지의 에이스팩 c 2가 사용되었습니다 산업용 모터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STM32 콜텍스 앰프 MCU 기반의 마이컴과 더불어 갈바닉 아이솔레이트 갭 드라이버를 함께 구동하여 파워 덴시티를 최적화한 모듈 솔루션을 통해서 Industrial Dive Evaluation을 손쉽게 평가해볼 수 있는 데모보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sd.com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됩니다.